네, 파이스틴 아티스트 응. 드러머 고중원입니다. 응. 반갑습니다. 응. 신벌을 사실 어릴 때 너무 좋아했는데 소리는 좋은데 고가인데다가 잘 깨진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썼었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다른 신벌들만 사용하다가 막상 매장에서 직접 전시돼 있는 모든 신벌들을 다 쳐봤어요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소리였고 사실 다른 고가의 모델이 있는데도 <웃음> 저는 저 신벌이 좋아서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거의 제가 앨범 레코딩을 하거나. 공연할 때 거의 저신발만 사용했어요. 장르에 상관없이 잘 묶고 4, 5년 쓰면서 신발이 깨진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비싸서 못 썼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 다른 신발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가격 경쟁력까지 생겨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목소리> 단점이라면 저는 브라이트한 소리를 좋아해서 좋은데 조금 다크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크 시리즈가 또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스테인이 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앨범을 믹스하거나 할때 엔지니어들도 그 심벌의 어떤 서스테인이나 브라이트한 소리가 방해되지 않는다고 다른 악기를 믹스할 때도 도대체 저한테 무슨 심벌이냐고 많은 질문을 좀 받았고 어 글쎄 저는 뭐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자기 기호에 맞게 쓰면 되는데 다른 심벌들도 다 각자의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질전은 질전대로의 매력이 있고 다각자였던 특징이 있는 거라서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아쉬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쓰리지만 쓰는 게 아니고 섞어서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장 가셔서 소리 들어보시고 인치에 따라서도 소리가 좀 다르고 그 재질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에 맞춰서 심벌 셋업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사실 심벌을 바꿨다고 음악 색깔이 확 바뀐다기보다 사실은 그 연주자의 어떤 연주력에 의해서 같은 심벌로 연주를 했어도 굉장히 다른 사운드를 낼수 있어요. 심벌은 원래 저 심벌의 원래 그 색을 갖고 있는 모델은 모델이고 거기에 이제 연주자의 어떤 밸러시티, 어떤 감성, 터치에 의해서 사운드는 변하는 거라서 개인이 좋아하는 심벌도 선택을 해서 연주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심벌 세트 하나로도 굉장히 좋은 연주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현자 선생님 뭐 채백구 선배님은 또 옛날 뭐 그런 음악들 그 다음에 뭐 젊은 뭐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세션 맨이니까 이제 가수분들에 따라서 사실 심벌 셋업을 조금씩 바꾸기는 해요 일단 뭐제 녹음실 방 안에 심벌 종류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실 쓰는 거를 거의 가지고 있는데 주력으로는 거의 파이스테만 쓰고 있어요 거의 아 글쎄 뭐 한번 쓰니까 저는 이제 다른 소리가 지금은 귀에 잘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파이스테가. 시원하고 좀 샤프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한 소리들이 지금은 또 세월이 지나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만족도는 네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드럼을 연주하는 거나 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의 성향을 먼저 좀 파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가수나 연주자들과 만나서 공연이나 앨범 작업을 할 때는 자기 걸 많이 양보하고 그 사람들과 또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성격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세션을 하기 위한 준비라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많이 연습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연습이라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늘 고민이 되고, 글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한 만큼 이 광범위한 연습이나 광범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좁혀서 자기 성향에 잘 맞는 방향으로 열심히 좀. 파고 저도 어릴 적에 제가 좋아하는 외국 드러머들이 음반을 녹음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맨날 카피하고 또 같은 거를 반복해서 듣고 제가 세션이 된다면 아,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연주해야 되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연습도 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웃음> 어제 세트입니다. 14인치 하이에17 그다음에 10인치 스플래시 18인치 크래시 22인치 헤비라이드, 그 다음에 16인치 크래시. 그리고 또, 요것만 항상 쓰는 세팅이 이렇게. 이렇게. 매니아들을 위한 공간이라서요 레슨도 받으시고 방에서 연습도 하시고 전공자들은 녹음 실습 레슨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레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브런타운으로 놀러 오십시오